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기본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단백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은 단백질이 왜 필요하냐 자 우리 모든 생물의 필수 구성 성분입니다 단백질이 자 어디에? 세포도 구성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유기물질입니다. 단백질이 그러면 은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드는데 무슨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한 아미노산의 카복슬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알파아미노기 간의 아마이드 결합 다른 말로, 아미드 결합 혹은 아마이드 결합으로 되어 있다. 펩타이드 결합이, 자, 어디, c, c o n h, 탄소, 자, c o, 카복실기에, 키톤, 캐톤기에, c o n, 그 이웃에, 아미노기에, 아민기 사이에, 자, CONH 펩타이드 결합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자, 이건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카복슬기, 아미노산의 일반적인 구조는 이와 같이 카복슬기와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실제로는, 카복실기의 카복실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소 이온이 나와서 이 수소 이온이 아미노기의 비공유 전자쌍 가지고 있는데 결합을 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복실기가 음이온 음이온을 띠고 있고 아미 아민기는 이렇게 NH3 플러스 양이온을 띄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적으로는 중성을 이루고 있어요 자, 여기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고 곁사슬기 아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준 형태의 아미노산이 약 20여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20여종 알려져 있고, 자, 표준 아미노산 중에서 글라이신을 제외한 아미노산의 알파탄소는 서로 다른 4개의 기능기가 결합한 탄소 원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알파탄소라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자, 카복실기를 기준으로 해서 옆에 있는 걸 알파탄소, 옆에 있는 탄소를 이렇게 알파탄소 그 다음 또 옆에 어떤 탄소가 있다면 그걸 베타탄소 그 다음 감마탄소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표준 아미노산은 이런 형태입니다 카복슬기 옆에 탄소 알파탄소에 수소와 겨사슬이 결합되어 있다 그럼 알파탄소에 아민기가 결합되어 있다 이 형태가 표준 아미노산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알파탄소가 무엇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미노산이 카이랄성을 가지고 있다 거울상 그 이성질체가 존재하는데 그 거울상이 그 포개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포개지지 않는 거울상 그 이성질체가 존재하더라 그걸 우리가 이해를 잘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카이랄을 가진다는 얘기는 자, 이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치환기가 네개 종류가 다 다를 때그 탄소를 우리가 카이랄 탄소라고 그래요. 카이랄 탄소, 우리말로는 뭐 부재탄소라고 이름을 불렀죠. 그러면 카이랄 탄소를 가지고 있다면 거울상 이성질체, 입체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근데 존재를 하기는 하는데 이걸 포개 봤을 때 포개진다면은 이거는 같은 동일한 물질이야 아시겠어요? 안 포개지면은 다른 물질이야 그러니까 거울상에 포개지는지 안 포개지는지 우리가 지난 학기에 많이 보셨죠? 주석산을 가지고 거울상은 거울상인데 포개지는 거울상이 있었잖아 그죠? 자, 그,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 아미노산을 종류를 한번 나눠볼게 자, 극성과 비극성으로 나눠보자 자 극성, 중성, 아미노산 아, 비극성, 중성, 아미노산, 극성, 중성, 아미노산 자, 여기에 극성이라는 얘기는 뭘 가지고 있냐 하면 은 그러니까 물과 잘 반응할 수 있는 친수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 세린, 트레오닌, 티로신, 아스파라긴, 글루타민, 시스테인. 자, 이것들이 물과 친화력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극성, 중성 아미노산입니다. 무성기를 가지고 있는지 보자. 그 다음에 산성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겨사슬에, 겨사슬에 카복실기를 더 가지고 있어요. 하나 더 대표적인 글루탐산, 아스파르트산, 그 다음 염기성 아미노산, 자 염기성 겨사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티딘, 리신, 아기닌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극성도 아니고. 다 이제 비극성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아미노산 유도체도 있습니다. 단백질과 비단백질 화합물에서 소량 발견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내는 아미노산 유도체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자 비극성 중성 아미노산 그리고 극성 중성 아미노산 자 극성 그랬습니다. 뭐가 극성이냐 하면은 세린에 OH 알콜기 가지고 있죠. 여기도 트레오닌에 알콜기 가지고 있죠. 타이로신에 벤젠 링 가지고 알콜기 가지고 있죠. 그럼 다 아스파라기네 자 아스파라기네 NH2 글루타민 NH2 시스테인 SH, 사이올, 티올. 자 이것들이 다 물과 친화력이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극성. 나머지는 자 이런 것들은 비극성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다음 산성 아미노산. 자 여기 보시면은 카복실산이 하나 더 결합돼 있죠. 아스파르트산입니다 그다음 C C, C -O, o H 카복실산 글루탐산입니다. 산성 아미노산입니다. 그다음 염기성 아미노산. 자, 여기에 NH3 아르기닌 자, 어 여기까지. 그다음 여기 여기 NH 뭐 이런 형태. 자, 이거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리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염기성 아미노산, 아스파르트산, 그루탐산, 산성 아미노산. 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미노산이, 아미노산이, 아미노산은 양전화를 띈 아미노기와 음전화를 띈 카복실을 함께 가지고 있, 있어서, 뭐, 이온화돼서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전체 전화는 0입니다.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래서, 독일, 독일어로 쯔비트, 둘 다, 이런 뜻입니다. 양성, 쯔비트이온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거예요. 보세요. 자, 양성이온형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만약에 산성용액에, 자, 이게 산성용액에 들어간다면, 은 산의 수소이온이 여기에 카복실 COO에 결합되어서 이런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되어 있던 것이 중성으로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산성 용액에서는 아미노산이 이와 같이 양이온으로 존재합니다. 를 염기성 용액에서는 자, 염기성 용액에서는 자, 자,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사라지고 남아 있는 음이온으로 그러니까 염기성 용액에서는 음이온으로 존재를 합니다. 산성에서는 양이온으로 존재하고. 자, 그러면은 pH를 변화시키면은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아미노산의 산염기 특성과 적정되어 있는데, 자, 이걸 보시면은, 자, 이거예요. 자, 아미노산이 있는데, 아미노산이, 이, 이 대표님, 글라이신입니다. 수소 두 개. 글라이신을 가지고, 자, 글라이신이, 자, 제일 처음에, 글라이신이 중성 상태 pH 7, 7 정도 의 중성 상태에서는, 자, 중성을 띄고 있다가, 만약에 이 글라이신 용액에, 글라이신 용액에 염기를 갖다가, 자, 여기에 염기, 염기를 점차 첨가를 해서 이렇게 쭉 올릴 때 pH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자, 이렇게. 이런 커브로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다가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갑니다 그랬을 때 pH 변화가 이렇게 조금 급격한 변화가 없는 영역이 나타나요 이게 완충 영역입니다 그렇죠? 자, 염기나 염기를 첨가를 했는데 pH가 여기는 서서히 변화했는 구간이고 굉장히 갑자기 변화 주는 구간이 있고 천천히 변화되는 변화량이 더딘 부분이 나옵니다 그 더딘 부분이 지금 얘기해서 나오는 부분이 자 여기에 글라이신이 산성 영역에서는 자. 양이온, 이렇게 되고, 염기성 영역에서는 음이온이 된다. 앞쪽에서 우리가 봤잖아. 그죠? 자, 산성 영역에 pH, 글라이신 플러스 차지가 글라이신 중성으로 갈 때, 자, 이때 수소이온을 내고, 수소이온 내는데, 이 내는 pKa1, a2 값이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러면은, 자, pKa1 값과 pKa2 값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으로 구해져 있어요. 자, 이 값이 있다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중성 영역의 pi라고 그러는 영역이 계산이 가능해요. 자, pKa1, a2를 가지고, PI라는 값을 구하는데, 이 PI라는 값이 뭐냐 하면은, 등전점이라고 그래요. 등전점.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전체 전화가 0으로 되는, 아미노산의 전체 전화가 0으로 되는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그게 지금 얘기하는 등전점이에요. 등전점, 왜 등전점이 중요하냐 하면 등전점에서 아미노산이 용해도가 가장 떨어집니다.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전점에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여러 아미노산이 혼합되어 있다, 단백질이 혼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전점 차이만 있으면은요. 등전점을 이용을 해서 혼합물을 분리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자, 등전점이라는 등전점을 우리가 이론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자, 등전점은 만약에 두 개의 pKa 값이 있다면은 산술 평균이 등전점이 됩니다. 산술 평균이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고 그러면 이제 자, 이온성 교사시스를 가졌는 거는요. 산성이나 염기성 아미노산은 등전점 계산하는 것이 그냥 산술 평견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글루탐산은 3개 양성자를 낼 수가 있고요. 글라이 염기성 아미노산 리신도 3개 양성자를 낼수 있는 등전점이 2 개가 아니고요. 3개가 되어버려요. 자, 이 3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등전점을 계산을 할수 있냐 하면은, 자, pKa 값은 단순 산술이 아니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등전점이 지금 이 경우가, 어, 등전점이 pKa1, a2, A3R 이렇게 되어 있는 세개 등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pI는 A1, A2, A3 세개 산술 평균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방금 앞쪽에 했는 pKa2 하고 pKaR에 두 개의 산술 평균을 해라. 자, 이거와 PKA1과 PKA2의, 아니, PKA2가 아니라 PKAR의, PKA1이 가 PKA2와 AR의 산술 평균을 해라. 이거는 무시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등전점을 구하면은 등전점 구하는 것또 사실은 뭐 여러분 미리 등전점 다 구해져 있어. 근데 이해만 하면 돼. 자, 그다음 펩타이드 결합은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카복실산의 카복실산과 NH2 아민기에 여기에 여러분 혹시 이렇게 힘드시면은 카복실산과 NH2 아민의 탈수, 탈수 반응으로 이와 같이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에,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펩타이드 결합 어, 펩타이드 결합 설명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펩타이드 결합에서 자 이쪽 부분 아민기를 N말단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다음 카복실기 있는 쪽을 C말단이라고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럼 이제 펩타이드 결합으로 형성된 아미노산 아미노산에 또 여러 개 아미노산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단백질 설명할 때. N5말단, C말단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어디가 N5말단, C말단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자, 펩타이드, 펩타이드 결합 쭉 넘어가고 펩타이드 결합 그 다음 펩타이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다이펩타이드는 두 분자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가장 간단한 펩타이드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루타치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 속에 있는 물질입니다. 자, 그루타치온 흔히 발견되는 트라이펩타이드이다. 트라이펩타이드 아미노산 몇 분자가 다이펩타이드 그랬는 게 아미노산 두 분자가 형성됐는 걸 다이펩타이드 그랬죠? 그럼 트라이펩타이드라고 이름을 불렀어. 아미노산 몇분자가 관여돼 있어요. 아미노산 세 분자입니다. 그러면은. 그루타치온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도 이해가 되고, 이제 단백질 만드는 건 문제 없어집니다. 그루타치온 생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우리 몸 속에 있는 항산화제입니다. 자, 그루타치온을 그려보자. 안 아, 나오네. 자, 그러면 그루타치온. 아, 잠깐, 여기서 그루타초, 그리고 갑시다.